안녕하세요 자치 아재입니다 오늘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는 집에서 있는 흔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파스타인데요 흔한 재료로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파스타 라고 생각합니다 어, 왜냐하면 그 흔한 재료만큼이나 완성도가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, 그러기 때문에 조금 초보자분들이 하기 쉽게 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어, 일단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 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파스타 면인데요 여기 500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5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알리올리오 파스타의 경우, 경우에는 이 핵심이 올리브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 올리브오일이나 이렇게 써버리면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오일 중에 제일 좋은 걸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, 스페인산 지금 올리브오일이거든요 어, 그리고 페페로치노가 뭐 지금 집에 없어서 이 베트남 고추를 이렇게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,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후레쉬 파슬리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지방이다 보니까 이 후레쉬 파슬리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채소를 이렇게 집어 넣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마른 파슬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져 먹었는데요 어, 마늘을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늘을 가져왔는데요 마늘 같은, 같은 경우에는 뭐 간마늘보다는 이런 통마늘을 어,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게 썰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파스타를 해야지 맛이 더 나거든요 내가 만약 간마늘 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다지시면 되고 보통 1인분에 한 4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마늘 좋아하신다면 더 많이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칼질을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뭐 슬라이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지만 이렇게 따로 자른 걸로 끝내겠습니다. 그 대신 이 마늘을 칼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닥을 쳐서 이렇게 찌부려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런 이걸 하실 때좀 손은 될수 있는 대로 초보자분들은 그냥 절구나 이렇게 살짝 찍어 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쳐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어, 단면적이 넓어지거든요 면적이 넓어져서 이 오일을 하실 할때 마늘향이 잘 우러나게 됩니다 지금 4개 정도 했는데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겠습니다 후레쉬 파슬리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잎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떼 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레쉬 파슬리가 없어서 마늘은 이렇게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뭐 프라이팬에 이렇게 마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파스타면을 삶으시면 됩니다 이 뭐든지 밑준비를 다 해놓고 파스타를 삶으시는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 파스타를 할때 해산물 준비 뭐 소스 준비까지 다 해놓고 파스타를 이렇게 삶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파스타면을 좀삶겠습니다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넣어주시는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인분 정도니까 한반 정도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끓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넣겠습니다 소금은 보통 어 먹어봤을 때 약간 짭짤할 정도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보통 물의 중량의 1% 정도의 소금을 넣거든요 뭐, 뭐 집에서 하시면 거의 약간 먹어봤을 때 약간 간간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금이 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예. 그렇게 감안하시고 뭐 너무 조금 넣지, 넣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능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어,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살를 하실 때 면을 집어넣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 면을 삼겠습니다